아, 7월 인천시 화학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 1번부터 갑니다. 앞쪽은 뭐. 아, 인류 생활에 기여한 물질인데 음, 원유 등에서 뽑아내서 이걸 원료로 한대. 이 녀석 묻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대량으로 만드는데 이게 예시로 나일론 있네. 그래서 질기고 가벼우며. 그럼 얘는 천연 섬유야? 합성 섬유야? 그럼 합성 섬유지.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합성인지 묻는 거야, 이 자체를. 얘까지 줬으니까 아주 쉽잖아요. 폴리 들어가면 폴리는 고분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시 합성이라는 의미죠. 네, 하여튼 1번 넘어갑니다. 번 다음은 2번 갑니다. 번 2번. 아, 메테인과 에탄올 중 하나인데 탄소 하나짜리가 메테인이잖아요. 그래서 애가 메테인이고. 네, 써 볼까요? 애가 에탄올이죠. OH 있다고 염기성인 거 절대 아니야. 이거 다 중성. 액화 천연가스, 천연은 내추럴, 가스는 G, 액화니까 리커파이드 해서 LNG죠. 그럼 LNG의 주성분은 바로 뭐? 메테인, LPG의 주성분은 바로 뭡니까? 어, 그 어. 프로페인, 탄소 세개짜리하고 뷰테인 탄소 4개짜리. 그래서 가가 맞고 실온에서 물에 대한 용해들은 탄소만 있으면 물에 안 녹아.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제일 앞쪽 파트에서 어 탄소에 산소가 껴있어? 그러면 물에 녹는다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돼. 우리가 탄소가 무진장 많은 그쪽 파트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거든. 따라서 물론 나일론 이런 건안 녹아요. 그래서 산소가 껴있고 넌 산소가 없네. 너안 녹아. 너는 녹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가 맞아. 다음에 일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물의 분자수는 수소 개수에 비례하는 거잖니. 그럼 n 는 수소가 4개 있으니까 4대. n 는 수소가 6개 있으니까 6. 따라서 발생하는 H2O의 분자수비는 예 2대 3대는 거죠. 요것도 맞네요. 그렇지? 예,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다 맞는 거야. 예, 음 넘어갈게. 아, 3번은 산과 염기 정의에 대한 뭐 어떤 내용인가 보다. 그래서 맞는 거 묻는 거니까. 화학 반응식은 두개 나왔으니까 바로 선생님부터 학생 A부터 보자. 가. h c, c n 은 CN- 됐잖아. 애가 애 한데 수소 이온 이렇게 준 거지. 그래서 N은 수소가 두 개였는데 수소이온 한 개를 더 받아서 수소 세 개의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HCN은 물한대 수소이온을 조여가 났죠. 물한대 수소이온 주면 이걸 그렇지 아르니우스 산이라는 거야. 브랜스테드 산도 당연히 맞는 거고. B는 나에서 N은 브랜스테드 로리 산, 산은 수소이온 주는 건데 N은 수소가 하나 있었는데 두개 됐잖아. 수소를 지가 받아온 거지 뭐. 그럼 수소를 받았으니까 산이야, 염기야? 그럼 염기. 그래서 산 틀린 거고. 물은 양쪽성, 양쪽성 물질이 뭐냐 하면 아 이거 정의 좀잘 봐라. 산도 되고 염기도 되고가 아니야. 양쪽성 물질은 브랜스테드 정의에 따라서 나온 거거든. 따라서 산 또는 염기가 된다가 아니고 수소이온을 줄 수도 있고 수소이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양쪽성 물질인 거야. 그래서 애는 여기서는 두 개가 세개 돼서 받았고 여기서는 애가 두 개가 하나 돼서 줬버렸잖아 따라서 물은 H, 수소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성 물질이 맞다는 거죠.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은 첫 번째 물이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수소를 줘야 되니까 지가 수소 가지고 있어야지. 산또는 연기가 아니다, 알겠지? 일단 지가 수소를 주기도 하고 받아야 되니까 수소 플러스를. 그럼 지가 일단 수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H 플러스를 지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이온 띄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HSO4-라든지 HCO3-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성 물질은 잘은 안 나와. 그런데 혹시나 싶으니까 알 아라는 놓으세요 알겠지? 그냥 다음 4번 넘어갑니다. 4번. 네, 4번은 몰수 계산을 하는 거죠, 뭐. 그러면 A는 9.6g인데 화학식량 64니까 A는 64분의 9.6몰. 32로 나뉘어지겠다. 32로 나누면 N은 2 떨어지고 N은 0.3 떨어지네. 그래서 2분의 0.3몰 이렇게 나오는 거고. B는 액체인데 야 1몰의 부피 못뭐 쓴다 알겠지 왜? 액체니까. 기체에만 쓸 수가 있거든. 따라서 기체는 1몰의 부피를 내가 써먹으면 돼. 그래서 여기 1몰의 부피가 25리터니까 얘는 얼마? 25분의 5에서 5분의 1몰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B는 이거 0.09리터니까 90ml거든. 그러면 밀도를 이용해서 질량으로 바꾸고 밀도가 때마침 1이니까 90g이거든. 그리고 화학식량 가지고 계산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18분의 90이니까 얼마 나오니? 아, 5 나오나? 그래서 5몰 이렇게 나오겠네. 5몰. 그럼 거기에서 몰수 제일 큰건 애가 제일 크네요, 오몰. B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1.5고 2니까 두 번째는 어 애가 더 크네. 그래서 B, C, A 순서가 될것 같아, B, C, A.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주의하세요, 알겠지? 네, 다음 넘어갑니다. 5번 갈게요. 뭐 해도 뭐. 자, 5번은 동적평형인데, 통상적으로 동적평형, 얘는 용의평형만 나오던지, 또는 상태가 변하는 증기평형, 그쪽평형만 나오든지, 그것만 나올 텐데, 이건 두개 섞어버렸어. 그래서 고체를 넣었더니, 고체와 수용액이 있어. 야, 동적평형 봐봐. 용해도, 용해라는 건 이런 과정이거든? 고체가 수용액 되는 거? 또는 수용액이 고체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역반응이니까.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지만 중요한 거, 절대 속도는 0 아니고, 다음에 애도 애도 항상 존재하는데 개수비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에 존재하는 녀석들도 절대 영은 아니야. 둘다 있으면 평형인 거야. 그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애도 있고 애도 있으니까 평형이고 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으니까 평형인 거야. 알겠지? 그럼 갑니다. 기억. 가에 대한 설명이네. 그럼 여기에서 이 녀석은 계속 이대로 평형이니까 날라가는 속도와 즉 증기 증발되는 속도하고 응축되는 속도가 같잖아. 따라서 이 녀석의 분자수는 일정하겠죠. 다음에 아 속도는 둘다 같아요. 0은 아닌 거. 그래서 크다가 틀린 거고. 아둘다 동적 평형 상태이다는 맞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답은 예3번이에요 네, 넘어갑니다. 예. 네. 6번. 그 X2, Y2가 누군지 찾아도 금방 나오죠. 참고로 N은 여기서 손두개 잡고 하나씩 잡고 있으니까 질소겠네요. N은 껍질 두 개, 손 하나 잡으니까 플로린일 거고, N 2 F2. N은 여기 세개 잡고 하나 잡았으니까 이거 탄소겠죠? N은 플로린이죠. 자, 기억. X2, Y2하고 Z2, Y2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 극 분자의 극성, 무극성이 아니고 결합에 대한 거야. 결합이 무극성이면 같은 것끼리 잡으면 돼. 따라서 여기가 다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자기들끼리 잡았으니까. 서로 다른 것을 잡고 있으면,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돼 있으면 여기는 바로 뭐? 극성 공유 결합. 따라서 둘다 무극성도 있고 극성 공유 결합도 둘다 있는 거죠. 막. 다음에 X2는요. X는 질소잖아. 삼중결합이 있고지 뭐. 그래서 당연히 다중결합이 있다가 맞고. YZX가 플로링과 탄소와 질소잖아요. 그러면 플로어링 어, 탄소 손 하나 잡고 질소 이렇게 잡아서 비공유 있는 형태니까 직선형이죠. 결합각 180도. 그래서 구분형은 가운데 비공유 전자쌍이 두개 있는 물 H2O 같은 거 그게 구분형이지. 이게 틀렸어.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리언되는 거예요. 대체? 음. 넘어갈게. 예. 네. 7번. 물전기분해죠? 물전기분해. 그래서 물전기분해를 쭉 했는데 그때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이 플러스극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산소 나오고 수소 나온 거야. H2O니까 수소 원자가 두배더 많아야지. 따라서 산소, 산소 분자가 하나 나오면 수소 분자는 두 개가 나와야지. 전기분해의 의의가 뭐야? 야 전자는 이쪽은 주고 이쪽은 빼냈더니 결합이 끊어지더라 이거잖아. 그렇지? 아, 바로 뭐, 응. 전자가 관여한다. 어디에? 화학결합에. 육평에도 나왔던 거죠. 기억, 기역, 기억은 전기전도성이 있냐? 야, 당연히. 전해질을 녹여서 전기전도성도 있고, 야, 전기를 안 통하면 어떻게 전기분해가 되겠어. 그렇 따라서 이건 당연한 거고. A 대 B는 1대 2다가 맞는 거고. 그리고 전자가 화학결합에 관여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 전기분해의 의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다 맞는 거야. 그지 넘어갑니다. 아, 8번. 아, 8번은 이게 쌤 수업 잘 들었으면 아주 금방 이게 풀 건데, 이것도. 알? 일단 한번해보자고 리, 배, 다음에 나, 마, 알. 아, 어떻게 풀까요? 음, 이렇게 순서대로, 요 문제에 맞춰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쌤 수업 때한 걸로 두 가지 한번 풀어볼까? 어, 이 주기인데, 원자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로 원소를 배열을 한대요. 그럼 이 주기 원소는, 요게 가가 되는 거고, 요게 나가 되는 거지.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번호가 증가해. 짝도 잘 맞춰야 된다. 이거 AC인지, CA인지, A인지, EA, e, 이게 높구나. 하여튼, 그런지 까시돌. 그럼 거기에서 ABCD인데, 이 중에서 가장 반지름이 큰 녀석은 이이 이 녀석이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제일 또 작아지니까 제일 작은 건또 누구지? 뭐 이렇게 얘기 되겠죠, 나도. 맞지? 2위는, 마그네슘은 2위인데 봐. 어, 2위가 D인데요. D는 주향자수니까 3주기. 아, D. 2위는 여기에 있어. 그래서 네가 D구나. 이거 찾으라는 거야. 3위는 C인데, C는 뭐 모르겠어. 4위는 B인데, B는 3주기래. 야, 그럼 작은 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네. 그 다음에 작은 게 3주기 B. 그러면 A가 B가 되는 거지. 대체? 그럼 남는 건뭐 있어? A하고 A, C라 맞지. 그럼 A하고 C는 2주기 아, 원소고 그러면 반지름이 A가 더 작으니까 니가 A고 이게 C가 되는 거야. 그렇게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찾으라고 이렇게 준 거야. 에? 즉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왜 줬냐 하면 껍질이 큰게더 커, 껍질이 더 효과가 커, 유효액전화 효과가 더 커. 그렇지, 껍질 효과가 더 커. 단 조건이 있잖아. 같은 족에서만 그런 거거든. 따라서 같은 족에선 리튬 보다 나트륨이 더 커. 베를륨보다 마그네슘이 더 크다고. 문제는 다른 족일 때지. 따라서 에 여기에서 일로 갈때 유효액전화 때문에 반지름이 좀 감소한다 했잖아. 하지만 여전히 2주기 1족과 3주기 2족 비교하면 비슷하게 애가 약간 더큰 거야, 리튬이. 그러면 여기서 흙감 좀더훅 감소하는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그럼 리튬과 알루미늄 비교하면 이때는 아 반대로 썼네, 마그네슘이 더 크죠? 이때는 리튬이 더큰 거야, 리튬이. 따라서 쌤 수업 때요거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자료를 준 거고 쌤이 수업 때 얘기했었잖아. 참고로 알아놓으면 반지름 같은 경우는 알아놓으면 좋은 것들 몇 가지가 있다고. 그중에 하나가 요거 비슷해. 나트륨과 칼슘도 비슷해. 오케이? 오케이? 런. 알겠죠? 위온이 되면 오히려 이게 비슷하게 약간 더 큰데, 이온이 되면 1 플러스, 2 플러스 되잖니? 애가 좀더 작아. 나트륨, 칼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이거는 바로 한 방에 가죠. 자, 갈까요? 녹색으로. 제일 큰 거, 어, 이게 E죠. 두 번째 큰거 애가 비슷하게 크니까 애가 D죠. 세 번째는 애 애가 더 커요. 이게 C죠. 다음에 네 번째는 요게 B고 요게 A가 되는 거지. 그렇게 맞추는 거야. 알겠지? 하여튼 뭐가 찾으라는 거죠. 증가하는 순서니까, 그렇지? 그러면 증가하는 순서니까 이 e 주기니까 C A.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증가 증가 위주로 쓰라는 거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로 원소를 배열한다. 증강수, 큰거 먼저 쓰라는 거죠. 어, 헷갈려. 어, 그럼 C, A 쓰면 되죠. 답 3번이네. 알겠지? 음. 예, 그렇게 한다는 거. 요거는 좀 알아놓으세요. 알으면 좋고. 아니면 자료는 다 주어질 거야. 자료 해석해서 푸는 거고. 다음 넘어갑니다. 예, 9번. 기억은 양성자 또는 중성자 중 하나인데, 어쨌든 양성자와 중성자 합쳐가지고 질량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 문제는 특징이 이거야. 나는 존재 비율이 100%야. 너 동의원소 없어. 그런데 애는 20%야. 너 동의원소 있어. 그런데 이거 80%니까 아, 요렇게가 짝인 거야. 그럼 요두 개가 어떤 관계? 요두 개가 동의원소 관계라는 거야. 그럼 동의원소면 그럼 원자번호가 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는 달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어 5, 5로 같아. 이게 만약에 양성자라면 이게 5, 5로 이두 개가 동의 원소 돼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가 동의 원소라니까. 그러면 애는 양성자가 아니고 중성자구나. 그래서 요 자료 가지고 기억을 판단하는 거야요 문제는. 그렇지? 그럼 이제 옆에 양성자 한번 써볼까? 자, 중성자 해설. 그러면 5, 5, 10 나와야 되니까 이거 5야. 아, 너 원자번호 5번이네. 너풍소구나풍소 붕소. 그렇지? 그럼 얘도 원자번호 몇 번? 5번이겠네. 그리고 하나는 4번, 5번이니까 너는 4번이겠네. 그래서 요 합은 9가 되겠네. 그리고 합쳐서 10일 나와야 되니까 너는 6이 되겠네. 해서 다 찾는 거예요. 기역, A 더하기 B는 15냐. 6, 9니까 15가 맞고. 만약에 니은 보기는 야이 녀석을 내가 붕소로 놓고 계산을 하게 됐다면 이걸 양성자로 놓고 계산하게 됐다면 그렇죠. 질량 속에서 평균 9가 나올 거예요. 애만 100%니까. 하지만 붕소는 요거요거가애가 아니고 이두 개가 붕소거든. 따라서 질량수 10과 11이 있으니까 평균값은 얼마? 1대 8, 2대 8이네. 그래서 10.8 떨어지겠지. 그렇지? 존재 비율이 아, 28, 20이니까. 그래서 9가 아니죠. 9보다 크지. 이거 전부 다 원자거든. 원자는 전자수하고 양성자수가 같아. 따라서 이 질문은 양성자수, 그다음에 기억은 중성자수, 그비 묻는 거야. 그러면 양분의 중이니까 다는 양분의 중 5분의 6이고요. 라는 4분의 5가 되죠. 그럼 누가 더 커요? 4, 6, 24, 5, 25, 애가 더 크네요. 그치? 그래서 그 반대로 썼네요. 땡.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어떻게 뭐, 가지고 동의원수 자료 찾는 겁니다. 그래요. 넘어갑시다. 음. 응. 10번은 제2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 가지고 이게 몇 쪽인지 찾으라는 거잖아. 이거 이런 거다잘 봐라. 이온화 에너지는 2, 3하고 5, 6이 빠진 적이 없어. 그래서 봐. 이온화 에너지는 첫 번째 사항. 위로 올라갈수록 커. 내려갈수록 작아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 2족, 13족이 같은 위치면 떨어져야 돼. 2가 13보다 커. 그렇지? 같은 주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2보다 3이 더 크면 같은 주기가 아니라는 거야. 같은 주기면 요 위치 밑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13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2족보다 크면 올리라는 거지. 따라서 아 그때는 2족이 아래 주기에 있고 13족이 바로 위 주기에 있다는 거. 그거 활용해서 맞추는 거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문제푸는 순서 얘기해서 썼잖아, 그렇 거기에서 세 번째 사항인 거야. 그럼 그거 해가지고 2주기 3주이쫙 한번 써보는데 아, 이거 그림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동그라미하고 삼각형이 헷갈려 죽는 줄 알았어. 요 그래서 삼각형이 족이잖아요. 3, 4, 5, 6, 7. 그래서 A, B, C, D, E가 순서대로 있다는 거예요. A, B, C, D, E가. A는 13족. 그런데 주어진 자료가 제2거든. 그럼 제2면 그럼, 원래 위치에서 한 칸씩 뒤로 밀면 되잖아? 그럼 이들의 전자배치 A는 13족이 아니고 2족, B는 13족, 그렇죠. 3족, 14족, 15족, 16족 위치 있다는 거야. 같은 축이라면 떨어져야 돼. 같은 축이라면 떨어져야 되고, 안 떨어졌다면 올려. 3을 올리고 6을 올리면 돼. 그럼 그거에 따라서 AB, A보다 B가 더 크지 않니? 어, 2, 3 위치인데 더 커? 그럼 B를 올리라는 거야. 그럼 B 위에 있고, A 밑에 있고. 5, 6도 마찬가지. 같은 축이면 5, 6갈때 떨어져야 되거든? D는, 어, 여기 있구나, D가. 그치? E는 여기고, 6이 확 올라가 있지. 따라서 E는 위에 있고, D는 밑에 있다는 거야. 그치? 아, 이제 그럼 C 가요죠 C. C 위치는, 자, 봐요. B보다 작죠? A보다는 크고. 어, D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치? 어이? 그럼 이온나이너즈는 보통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지 않니. 그렇지? 따라서 C는 어느 위치로 잡으면 돼? 예, 이 위치로 딱 잡아주면 되겠네. 이게 B보다도 확 작고. 그렇지? 만약에 B와 C가 같은 위치면 B, C가 할때 올라가야 돼. 그런데 B보다 작으니까 여기와 아니다 이 뜻이지 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지 뭐? 대체 경양성 가지고 맞출 수 있냐?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한칸 뒤로 가서 이쪽이니까몇 쪽? 1 3쪽 되는 거죠. 갑시다. 에?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전화는 A하고 C. 같은 껍질에 있을 땐 오른쪽 갈수록 크고 같은 쪽에 있을 땐 내려갈수록 크고 그럼 A하고 C는 같은 주기니까 오른쪽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더 크죠. 그래서 C가 더큰 거지. 틀렸고. B하고 E는 이주기 원소냐? 맞네. 제일 이온화 에너지 C. C는 제1이면 1 5족 D는 제1이면 16조. 5에서 6갈때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누가 더 커? C가 더 크죠. 그래서 맞죠. 그래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야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사항만 한개 알아 놓으면 되는 거야 순차적 기원화에너지 문제풀이법 뭐 있어? 첫 번째가 어몇 쪽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해봐. 두 번째가 같은 쪽 나오면 큰게 위에 있어. 세 번째가 2, 3하고 5, 6일 때요렇게 2, 3이 아니고 2, 3이면 밑에 있고 위에 있고 5, 6이면 밑에 있고 위에 있고 네 번째는 2, 원은 2, 원끼리 2, 투는 2끼리 2, 3는 2끼리 요렇게 비교해가면서 균형성 관찰. 알겠죠? 어유 벌써 10번까지 풀었다. 겁나 빨라. 다음에 11번 넘어가도록 하자고 응.